<웃음> 어난 결혼을 해서 어 너무 행복합니다. 네 달라진 점은 정말 어 행복도가 더 올라갔다. 네 너무 행복해서 네 행복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팬분들도 어, 좋은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추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담원기아 감독을 맡고 있는 김정균입니다. 음, 이제 뭐, 어, 뭐, 연승을 하고 있지만, 연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요. 그냥 계속 경기력만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좋은 상황이긴 한데,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만, 음, 좀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연승이나 1등은 아무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근데 원래 선수들이 좀뭐 우승하고 나면은 좀다좀 좀 지치는 팀들도 많잖아요. 네, 근데 지금까지 보면 선수들이 일단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어뭐 경기력을 그때야 뭐 비교하기는 어렵고 지금 근데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냥. 고마워. 다는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유지하면서 선수들이 잘하는 게 어,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더 어렵거든요. 어, 뭐 특별하게 뭐 주문한 건 없고요. 어, 일단은 근데 불리온이나 또는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방심하지 않고 좀 음,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좀더 신경 쓰자고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, 뭐, 픽 같은 경우는 이제 뭐든지 다 연습을 해봤고, 뭐, 어떠한, 어떠한, 뭐, 상황이나 이런, 상황 나오면 뭐 이제 하자고 또 얘기하는데, 어, 일단은 뭐, 상황이 돼서 일단은 써보게 됐습니다. 뭐, 게임적으로 얘기 나오면은 좀 이제 그때 좀 반이 갈려가지고, 좀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, 인게임 안에서. 아, 1대 일단은 뭐 1대1로만 보면은 정말 룰루가 괜찮은 픽이고요. 어,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처음에 좀 정글이 이제 반으로 갈려서 라인은 계속 푸시하고 있었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 뒤로도 계속 목숨은 있었고 좋았었는데 뭐이 이후에 뭐 디테일 화드나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안 좋게 됐는데 어떻게,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,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원동력은 일단 진짜 선수들과 코치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아낌없이 또 지원해주시는 뭐 사모국 분들 이렇게 좀 팀이 좀 하나로 뭉쳐서 다 본인들 역할 잘해줘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, 어,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<웃음> 놀란 거 같고요. 어, 음, 그냥 선수들이 굉장히 잘 잘해서 놀란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하고. 네, 일단 선수들이 챔프 폭이 굉장히 넓고 또 스크림 할때 이제 이것저것 연습해 보면서 뭐 좋은 상황이나 이런 뭐 각이나 나오면은 어, 하고 있습니다. 어, 네, 반대로도 그냥 뭐 이제 경기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메타나 패치에 따라서 다르고. 이번에는, 뭐, 이번 연도 또 신화템도 나왔고, 또, 음, 이게 패치, 메타가 되게 달라서 작년이랑 비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선수들이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웃음> 어, 강만 나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. 어, 강만 나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뭐, 선수가 워낙 이제 챔프형 폭이 넓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근 네, 상황에 따라서 쓰고 있기 때문에, 어, 그게 단순하게 진짜 뭐한 개만 보고 뭐 라인전 샘픽이나 이런 게 하면은 또, 어, 팀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게 뭐 칼챔만, 음, 왜 이렇게 칼챔 안 쓰냐? 이런 식으로 끝나기에는, 어, 너무 전문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. 언제든 다쓸수 있죠. 왜냐면 하 이전부터 동아 선수가 칼챔을 굉장히 좋아하던 선수인 건 모두가 다 알잖아요. 어, 뭐, 담원에 오게 돼서 뭐, 하나만 꼽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. 일단, 담원 왔을 때 일단 선수들, 뭐, 진짜 사모국 다 너무, 어, 그러니까 선수들은 너무 잘하고, 또 사모국은 진짜 아낌없이 다뭐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 정말 다 지원해 주고, 이런 것들이 다 그냥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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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경계됩니다. <웃음> 어 제가 이제 어, <웃음> 어 감독 일을 하면 웬만하면 좀 영상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안 하는 편이라서 어안할것 같은데요. 음네어 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야겠죠. <웃음> 아네뭐 초기에 담아놨을 때 이제 진짜 왔을 <웃음> 때부터 했던 말인데 항상 어 저희 다먼기야 어, 힘들 때든 기쁠 때든 항상 아낌없이 끝까지 응원해주신다면은 마지막은 꼭 팬분들 웃게 하,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항상 저희 다먼기야 진짜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먼기야를 모르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, 주변에 많이 좀 소개 좀 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팬분들에게 저희 다먼기와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에는 더 웃을 수 있고 편하게 볼수 있도록 어, 저희 선수단은 음,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